뭐라고요뭐라고요브라라고요뭐라고요공라구야브라구 뭐라고요? 저리 저 앞에 서 봐요. l e t o 오 랩터 랩터 진심으로 활용합니다 자, 앞쪽에 있는 검정색 선까지 편하게 굵게 들어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활용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 랩프레인저 펜페로운 여러분을 수십시오 활용합니다 왜 소리를 줄어 오늘 비싸래 하실 때 앞쪽에 있는 키팩에 유적하시고 활짝 아, 하시오 방으로 가보자 우리는 3번방 가보자 계란 3번방 3번방으로 가보자 자, 벌번 올려야돼 7 7 7 7 3번방에 7자 3번방에 7이야 또 내 속아 여기. 내 속. 아. 하하 i 하하이 여왕가자! <웃음> 여왕가자! 괜찮아, 괜찮아. 다음 방자아빠는 다음 방. 어, 이거 봐. 이거 냇퉁. 어, 어. 자, 다음 방 가보자. 어, 팬들 3층족이다 팬들 3층 3분 방은 7번이야. 3분 방은 7번. 자. 3번 방은 7번. 3분 3번 방은 7번. 3 방은 7번. 분 방은 7번. 3분 분방3번 방은 난방 찾아보자 나찾았나 자, 우리무게 보자. 이몇무 방이지? 가번 방, 가번무번 방, 무번 나무가. 나무가. 야무가나리냐 저기 있다. 저기있다 가 나무가. 나무가. 나무가. 나무가. 나무가. 나무가. 나무가. 내가 할게 우범바 우범바 우범바 아빠가 가자 내가 우범바 아니야 우범바 우범바 육보 아빠가 간다 아빠가 간다 열렸다 가자 가자 가자